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 이야기로 아파트값, 아파트 전세값 상승시대에 아파트만 집인가? 또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도 많다라는 것으로 최근 아파트값, 전세값 상승과 관련한 보도를 보며 얼마 전 어느 상가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와 상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아파트값 상승과 아파트 전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또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만 집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며칠 전 많은 신문과 방송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시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은 통계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을 돌파했고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9억원을 넘긴 것은 2019년 1월에 8억원을 넘긴 직후 2년 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아파트 전셋값이 입주 물량과 관계없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는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해에만 14.24% 상승해 2002년 부동산 114가 시세를 집계한 일에 두 번째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대차 입법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도 있겠지만 그이면에는 정비사업 비중이 많고 거주요건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정부의 각종 규제로 실거주 요건 등이 강화되며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더 적어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는 최근 2, 3년 새 아파트값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인식에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또 대출금리마저 오르는 데다 지난해 시장을 주도했던 패닉바잉 즉 가격상승 물량소진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사들이는 공황매수가 사라져 매매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오른다고 아우성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파트가 제때 팔리지 않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난리인 상황인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아파트가 아닌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값과 전세값 상승으로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또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우성인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만 몰리기 때문인 것인데 그렇다고 꼭 아파트만 집이고 아파트가 아니지만 좋지 않을까요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단독주택이나 고급 빌라에서 사는게 당연시되는 서구 사회에서는 아파트란 가난한 사람들과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사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아파트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다른 주택에 비해서 좋은 점이 많기는 하지요. 그러나 반면에 지나치게 좁고 답답한 공간과 층간소음 등으로 자녀 양육에 문제가 많고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아파트를 떠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탈도시화와 탈집단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인터넷 택배 시스템 등의 발달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온 가족이 온종일 집에서 보내야 하는 미래에는 복잡한 도심에 있는 좁고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환경과 경치가 좋은 곳에 여유로운 집을 지어 가족들과 함께 살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은 뻔합니다 이러한 것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건축탐구, 집이나 한국기행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만 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다시는 아파트 같은 집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또 최근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겠다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도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가주택, 단독주택이 각광을 받는다고 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아파트가 아닌, 아니 아파트보다 훨씬 살기에 좋은 집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파트가 살기에 편하다고는 하지만 아파트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극히 필수적인 기능만 해결하는 먹고 자고 싸는 기능만을 하기 위한 주방과 화장실 거실과 방몇 개가 전부인데 반해 예를 들면 상가주택의 주인집이나 특히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에는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방 외에도 서재나 오디오룸 등에다 다락에는 작업실, 취미공간, 공부방 등 다양한 기능과 문화,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옥상 정원이나 1층의 마당, 정원 등은 아이들의 놀이나 가족들의 휴식공간 등을 만들 수가 있어서 겨우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와는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집은 기존 시내에서도 충분히 마련할 수도 있고 특히 최근 전국의 대도시 근처에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여 깨끗하고 잘 정비된 도시환경과 주변의 산과 틀 그리고 실개천 등이 흐르는 주변 자연환경은 복잡하고 답답한 기존 도시와는 확연히 구분이 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도시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다 생활수준이 엇비슷해서 교육환경도 좋고 소위 명문학교로 자리잡은 학교도 많은 데다 이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층간소음도 없고 다양한 취미공간도 많아 자녀들을 기르거나 자녀의 교육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지금이 건물주나 내 집을 지을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더욱이 이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자신이나 가족들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집을 설계하고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비싸고 좋다지만 이러한 아파트는 가장 일반적이고 누구나가 적당히 살수 있도록 천편일률적으로 설계되고 건축된 개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집인데 반해 단독주택 등은 대지구입에서부터 설계, 건축까지 모두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여 짓기 때문에 자신에게 딱 맞는 그야말로 맞춤형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형태를 구상하는 설계 과정과 그러한 집이 지어지는 모습, 더욱이 그렇게 자신들이 구상한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같이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상가주택이나 일부 단독주택 등은 매월 일정에 임대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살기 좋고 비싼 아파트가 이렇게 온 가족끼리 살기도 좋고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물론 최근처럼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각종 행정과 대출 규제,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언제 곤도박질 칠지 모르지만, 집에 앉은 땅과 건물을 가진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그럴 리가 없어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높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는 장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바로 지금이 이러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쨌거나 지금 아파트값과 아파트, 아파트 전세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최근 오른 아파트값이나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 정도로도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신도시 등에 멋들어진 단독주택 등을 충분히 매입할 수도 있고 또 만약 이런 건물을 건축한다면 실비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주얼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본 채널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여러 영상을 통해서 설명한 바 있는데 요즘 웬만한 지역, 그 웬만한 아파트, 아니 그런 아파트 전세가로도 이런 신도시의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건축한 사람들을 소개하였으니 이러한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부동산, 예를 들자면 상가주택 등을 지을 땅이나 건축비 등은 별로 오르지 않은 반면 최근 이상하게 아파트값만 폭등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아파트에 살거나 또는 이런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지금이 상하주택 등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될수 있는 호기이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살기 좋은 집을 거기에다가 매월 임대 수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오직 아파트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더 좋은 집도 많으니 이런데 대한 관심과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라는 것이고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지나친 아파트 환상에서 깨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아파트만 집이 아니고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도 많다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아파트만 집인가에 대해서 두번째는 아파트가 아닌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상가주택, 단독주택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네 번째로 지금이 건물주나 내 집을 지을 호기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데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달라 특히 지나치게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사람 등은 이런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파트,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을 전문으로 설계하고 건축을 해온 건축 전문가로서 또 이러한 집과 전원주택 등에서 살아본 경험자로서 특히 나의 자랑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산다는 것이 꼭 돈이나 편리함 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던데 정말이지 아파트만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보다 더 살기 좋고 수익도 생기고 특히 가족 간의 단란과 행복을 즐기며 살수 있는 집도 많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도 있고 자녀 교육이나 코로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생각할 때 앞으로는 어떤 집에서 살아가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비단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최근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설계하려거나 건축하시려는 수많은 건축주와 상담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